초보자의 깨달음, 일주일 만에 가진 돈 절반을 털리고 나서야 조금 알겠군요. 진작에 실패담을 자세히 봤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쩌면 봤어도 똑같았겠죠. 몸소 체험하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주식 일주일 하면서 느낀 건 미수로 물빵 단단은 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기저기 정보 구하며 다니니까 이미 선배님들이 미수물빵 단타는 하지 말라는 수많은 충고가 있네요. 자기만의 구매 노우가 없으면 정말 주식은 도박보다 확률이 낮은 게임이더군요. 가격 조절하는 세력들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복 키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력들에게서 살아남으면서 돈벌수 있는 저만의 매매 방법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세력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으려면 미수는 절대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의 미수까지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좋은 재료가 공시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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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주 장기 보유나 선취매가 제일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선취매 하려면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재무구조, 그리고 차트 보는 법, 재료선별 능력과 테마와 연계성 등등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겠더군요. 확실한 정보와 예측이 있다면 언젠가는 저도 연속상한가 한번 맞아볼 수 있겠죠. 그동안 날린 절반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다시 차근차근해 볼랍니다. 일주일 된 저보다 더 초보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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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 일의 게시판을 보시면 내일은 오를 것이다. 눌림목이다. 내일 떨어지면 재매수해라. 단다미수 모두 털리면 재반등 할 것이다. 급등조짐니다 등등 개개인의 기대감이 마치 정답인 양 올리고 있죠. 일부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예 중에 한두 분만 오일선이 무너졌으니 털고 나와라. 그나마 기술적으로 근거있는 정보를 주고 있죠.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평균적으로 오일선이 무너지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일선이 무너진 다음날도 눌림목이니 급등주의 조짐이니 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과거 차트랑 게시물을 비교해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같은 초보일 경우 남이에게 휘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소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단타든 장타는 하여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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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명심해야 할 것은 1. 주식은 로또가 아니다. 단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1학천금의 눈이 멀면 바로 코앞의 일렬로 쫙 펼쳐진 1만원 10만원도 볼수 없다. 2.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나가는 똥개밥 사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윳돈만으로 주식을 해라. 주식 사두고 부돈 그 손해볼까봐 매일매일 주식 확인하고 신경 쓰일 돈이면 하지 마라.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났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불안한 심리상태 때문이다. 상. 자기 직업을 가져라. 전업투자자란 곧 백수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앞댓몇채 보유하고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그중몇청만으로 재미삼아 전업투자를 한다면 모를까. 여윳돈도 없이 2천 가지고 전업투자를 한다면 한두 달 안에 백수가 될 것이다. 전업투자는 백수의 시작임을 명심하자. 사, 가치투자, 장기투자를 하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차트 보는 법을 공부한 후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에 투자한 후 그냥 나물나라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산다. 어차피 쓸모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도 그만이니 신경쓰지 말자. 그러다고 쓸모없는 돈이 또 생기면 계속 사둔다. 이것이 개미들의 현명한 주식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라도 어차피 쓸모없는 돈이기에 상관없고 수익을 올린다면 공돈이 더 생겨서 좋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윳돈으로 길게 보고하는 주식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주식투자이겠지만 이 방법이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개미들이 모두 저렇게 한다면 기관, 세력, 외인들이 들여 주식시장에서 손털고 나갈텐데 말이죠. 초보자들은 실시간 시황이나 뉴스를 무시하자 실시간 시황과 뉴스를 보고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초보자분들은 hts에서 아예 시황 뉴스 창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실시간 시황 보고 이건 분명 호재다고 판단해 급하게 샀다가 손절하고 나오기를 반복하는 초보분들이시라면 곧 시황 뉴스 창은 hts에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신 장종료 후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 뉴스 사이트를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매매에 그날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초보분들에겐 손실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전날과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한 후 매매에 임하더라도 갑자기 실시간 시황에 누가 봐도 호재성 뉴스가 뜨면 무턱대고 계획에도 없던 종목을 구입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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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와 주식의 연계성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전문가라면 모를까 초보분들에겐 되려실이더 많은 것 같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 대해 공부해서 자기만의 매매법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호재와 악재를 구분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시험과 뉴스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